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꿈 어떤 희망사항을 바라고 있던 차 천만 뜻밖에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뉴스, 희소식, 전화, 알림, 편지 등의 소식이 온다. 감옥 철창 사이로 같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 친인척이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무편물, 상봉 등의 기론이다. 갑자기 기모거리가 되었거나 크게 울리는 진동 소리를 듣지 못하는 꿈. 차츰 장애와 근심이 해소되고 곤란이 타게 되어 정상적인 심신의 평온과 사업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 강물 속에 잠긴 사랑의 미어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꿈. 잊친옛 추억이 아름답게 되살아나고 사랑하는 연인의 소식을 듣는다.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우편물을 받는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 개구리 울음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는 꿈. 뜻밖의 비보가 날아오거나 집안의 우환이 들끓된다. 생각지도 않은 부름과 애군이 낀다. 거위가 밖에 인간의 인기척을 듣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 꿈. 뜻밖의 인사사고가 일어나거나 주변이 매우 복잡하여 시끌벅적해진다 검은 고양이가 집안으로 들어와 괴상한 소리로 우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둑, 시물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고릴라가 떼를 지어 나뭇잎을 쌓아놓고 킬킬 대며 소리를 질러대는 꿈. 동창회, 회갑, 연해서 파티 등 모임에 참석하여 즐거운 풍악을 울린다. 고릴라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즐거운 소리를 질러대는 꿈. 하급직에서 상급직으로 승진하여 올라간다. 입학, 당선, 승진, 합격, 승리 등의 길조이다. 곤충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꿈. 오랫동 안 몰랐던 친척. 친지의 소식이 먼 곳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공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꿈. 국가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징조. 기가 먹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근심 걱정이 일시에 해소된다. 사업가는 동남쪽에서 귀인을 만나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기러기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꿈. 뜻밖의 친지로부터 비보를 듣게 된다. 대형사고, 소송 싸움 불길, 질병 등의 불운이 닥친다. 기러기들이 비행기 소리에 놀라 흩어지는 꿈. 메가톤급 압력으로 인해 단체와 조직이 공중분해되어 산산조각, 추풍낙엽이 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는 꿈. 교통사고로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하게 된다. 근심이 생긴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방송 매체를 타고 전국 각지를 누비게 된다. 까마귀가 지붕 위에 앉아 힘찬 울음소리를 내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식구한 사람 중 불행이 닥쳐온다. 사고, 실패가 따른다. 꽃밭에서 방울종 소리가 딸랑거리는 꿈. 어떤 아름다운 향연의 장소에서 양악과 국악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꾀꼬리 울음소리가 집안에 들리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된다.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린다. 나팔 소리가 가냘프고 크지 못한 꿈. 남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소문을 듣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꿈. 꿈 속에서 어떠한 외침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는 어떠한 경고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고 질병 싸움, 불운한 일 등이 일어날 징조이므로 건강에 주의하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꿈. 자신이 유명해질 징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형태로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남의 이름을 부르는 꿈은 좋지 않다. 당신의 행운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것을 암시하기 때문. 다듬이질 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꿈. 아닌 밤중에 느닷없이 사고와 비보가 날아온다. 우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다른 사람이 즐겁고 유쾌하게 웃는 소리를 듣거나 기뻐하는 것을 보는 꿈. 타인과 연관된 손실이나 유쾌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곤란한 입장 내지 다툼, 말썽 등 시비나 장애를 치르게 된다. 다리 위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꿈. 물질이나 금전의 거래에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많은 유익과 성취를 얻게 된다. 담장 너머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먼 곳에서 손님, 친구, 친인척, 애인 등이 찾아온다. 깊은 소식 우편물 전화 등이 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요란한 꿈 세상인심이 흉흉하고 시비거리가 생긴다 동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사고가 발생하거나 황급한 비보를 듣는다 우환 질병 불길 등이 생긴다 동네 정자나무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산뜻하게 낭랑이 들리는 꿈 마을잔치나 한마당 놀이가 딱 벌어지게 된다 콩쿠르 마을 구튼 경사에 기쁨과 이 소식을 듣는다 동산 너머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꿈. 생각지도 않게 새로운 정보와 희소식을 듣게 된다. 경사, 전화가 온다. 땅이 울리며 지뢰 소리가 들리는 꿈. 시대적인 문화가 발달하여 융성해지고 지혜의 꽃이 핀다. 법 사변이 일어난다. 라디오 오디오 스테레오에서 맑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꿈. 문화의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음악 감상을 하거나 관람을 한다.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꿈. 현재 자기 주변에 대해 아주 강한 불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몽의 일정. 말이 마당에서 앞발을 높이 들고 껑충 뛰며 반가운 울음소리를 내는 꿈. 친구나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우편물, 전화, 소식이 뜻밖에 온다. 기쁨, 경사 등의 기운이다 맑은 물 속에서 노래나 악기 소리가 들리는 꿈. 뜻밖의 깊은 소식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재물, 돈, 정보, 감상 등이 있다. 매미 울음소리가 맑게 들리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된다. 즐거운 파티 등 쾌락의 꽃이 활짝 핀다. 매미 울음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들리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게 된다. 이 소식이 찾아온다. 먼 곳으로부터 총소리나 짐승 사람 소리가 들려오는 꿈. 먼 곳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나 소식의 진상이 밝혀지게 될징초 모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이 기다린다. 모래 한 주먹을 펴고 나타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래알마다 숨소리가 들리는 꿈. 희귀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를 하여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아이디어, 시험, 발명, 창작, 감정 등이 있다. 무엇인가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꿈.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이다.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꿈. 외부에서 기별이나 소식이 오게 된다. 방울새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명쾌하게 들리는 꿈.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우편물, 전화, 경사, 정신적 청량제, 희소식 등이 있다. 방울새 울음소리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꿈. 시원하고 유쾌한 일이 생긴다. 지난 추억이 새롭게 되살아난다. 백탑꽃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을 듣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봄바람 소리가 아련히 들리는 꿈. 먼 곳에서 기쁜 소식과 정보를 듣게 된다. 우편물 전화가 온다. 부엌 살림이나 주방 가구가 소리를 내는 꿈. 비방이나 모함에 연관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독을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우한, 질병 등을 치르는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독이나 종소리가 크게 울린 꿈. 관직에서 성진하게 될 징조. 비명이나 신음소리를 듣고 애처롭게 생각한 꿈. 상대방으로 인해 기분 상할 일이 생길 징조. 뻑뻑새 울음소리가 꽃밭에 가득하고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꿈. 신기한 문의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뻑뻑새 울음소리가 울리는 꿈.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 무지개를 타고 온다. 오편물 전화, 즐거움, 경사 등이 있다. 뻑뻑새와 같이 울음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꿈. 음지가 목청이 터져 노래방의 스타가 되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또는 회의실에서 올해와 같은 박수소리가 들리는 꿈. 다수각을 원칙으로 큰안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합의 호응을 한다. 사일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꿈.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임시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 등에 휘말리게 될징조이므로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당분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한 꿈의 예시. 사일엔 소리가 요란하고 소방차가 달리는 것을 보는 꿈. 문대 경찰 등이 동원되거나 대모 등을 진압할 일이 있게 된다. 사자가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울어대는 꿈.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장이 되어 막강한 지휘봉을 쥐게 된다.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갈기를 세우고 달려오는 꿈. 영성을 크게 떨치거나 권세가 높아지는 영화로움과 앞길을 가로막는 재반장애와 난관을 타파하고 부귀 번창을 성취하게 된다. 산 정상에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 성취하게 된다. 마음이 상쾌해지고 성공과 승리의 객가를 부른다. 상대방의 소리만 들리는 꿈 상대방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명령에 복종할 일이 생길 징처 소리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